리아야 오늘도 응? 학교 즐거웠어 잘가어 댕댕이 안녕 유후 음? 음? 음? 음? 나무 아래는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서 있는 거지? 뭐야 어이? 내가 지나가도 꿈쩍도 안 해? 어? 기분 탓인가? 어? 눈이다 어? 지금은 어? 봄인데 왜 눈이 있지? 음, 그건 잘 모르겠고 눈을 한번 녹여보자 어? 안 녹아! 왜? 뭔가 이상해 어? 가 언제부터 이집에 살게 된거지? 기억이 안나 어?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어? 어? 야 호르르! 응? 에아 뭐야 깜짝이야 무슨일이야 뭔가 수상해 에? 갑자기? 오빠 얼굴 아니, 아니 바보야 따라와봐 자 여기 나무를 내가 부숴볼게 잘 봐봐 자 봐봐 아니 원래 현실이라면 아래가 없으면 중력 때문에 무너져 내려져야 가야 되잖아 그런가 자 그리고 이물 양동이 보이지? 이걸 여기에 뿌리면 이렇게 물이 흘려내려가거나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계속 흐르고 있어 음, 응. 됐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 뭔가 이 세상은 가짜야! 현실이 아니라고! 어. 그런가? 누구 응. 우리 남매인데 안 닮았어? 아 그건 그래 진짜 수상하긴 하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또 무슨 소리야 알고보면 이 세상은 촬영장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웃음> <웃음>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웃음> 아이 진짜로 여기는 가짜 세상인거지 우린 여기 갇힌거고 우리 얼굴을 봐왜 우리 얼굴은 네모인거지? 원래라면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어? 어? 어? 나 어? 예쁘다. 어쨌든 매우 매우 수상해. 맨날 우리 집에서 이상한 일이 매일 생기고 말이야. 알고 보면 우리 유튜브 촬영돼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럼 여기서 우리 보면서 유튜브 댓글에 막. 우늘 웃기다고 막 댓글 같은 거 달리는 거 아니겠지? 음. 그럴 수도! 우와! 소름! 오빠 말은 어쨌든 여기가 실제 세상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도 실제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우린 이 세상에 갇혀 우리의 재밌는 일상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음. 이러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러 가자! 그래! 엄마! 아빠! 응? 왜? 아빠 아무래도 수상해요 구독자 98만명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요 어? 그, 그, 그, 그,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여기 세상은 가짜라고요 우린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일수도 있어 맞아요 아, 아, 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배아파서 낳은 아이들인데 아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말은 지금 여기가 촬영 세트장이라는 거야? 아이 진짜 웃겨 쿠쿠르 삥보 어떻게 그런, 그런 아, 생각을 아이. 하니 음. 왜냐하면 자 보세요 차! 차! 음. 이렇게 집 아래를 부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중력 때문에 모든 게다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진짜 현실 no. 세계가 아님. 아님. 어, 어, 어. 아이 참나. 진짜 너희들 오바한다. 막 아, 올라가 자. 내 학교 가야 되니까. 현실 현... 세계가 아님. 현실. 그래. 에이, 아님. 이거 원래 그런 거야 현실에서도. 어, 아, 예. 올라가. 응, 그러니까 현실이 렉 걸린 거야. 올라가, 올라가. 어. 현실 어떻게 렉이 걸려요? 아니 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 음. 다미오 베오씨 아무래도 아이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떡하죠? 애들이 알게 되면 리얼한 상황극이 안 나와서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실망할 텐데요 음.. 어쩔 수 없죠 긴급 회의 합시다 응 음.. 분명 아이들이 이건 확실히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장님! 아이들이 눈치를 챈다면 구독자 98만명이 리얼한 가족 상황극을 볼 수가 없어서 실망해서 구독 취소를 할거라고요 사장님 리아 친구 역할로 오래오래 연기하고 싶어요! 이걸 어쩌죠? 자자 자, 모두들 진정하세요 아 사장님 어떡하죠? 어쩔 수 없구만 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이마인래프트 세상에 현실 중력 모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음.. 얘들아얘들아음리아야 너가 네. 이 세상을 안 믿는 거 같다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중력이란 걸 보여줄게 오.. 어떡해요? 자이 문을 열어보렴 어때? 오. 좀 다른가? 오! 여기가 진짜 세계가 맞다니까 잘 보렴 오. 오. <웃음> 자 이거 봐 어봐 죽을 거 같아요. 아. <웃음> 음, 요루루한테도 보여 줘야겠고. 만. 요루루. 요루루. 네? 거실로 내려와 보렴 무슨 일이에요? 아, 잘 보렴. 자, 어때? 현실적이지? <웃음> 아,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근데 이잔네에 깔려도 왜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잘 부서지는 거야. 야, 왜 저는 어? 안 아파요? 봐봐 집이 이렇게 부셔지잖아 떨어지고 난리나잖아 어? 근데 저는 안 아픈데요? 아직도 안 믿는 모양이구만 더 엄청난 걸 보여주지 따라와 니아야 응. 너 따라와 응, 너 따라오렴? 너희들이 이곳이 세트장이라고 생각하길래 아빠가 준비했다 바로 눈물 넣어 밟아봐 밟아봐 밟아봐 어. 우 어때? 진짜, 눈 같지? 어? 이래도 현실 같지 않단 말이야? 어 평소에는 <웃음>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웃음> 아니? 봐봐, 이게 눈도 캘수 있고, 눈도 이렇게 쌓을 수 있어. 쌓아가지고. 자, 쌓아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눈에 가까이 가봐. 가까이 가면 녹는가? 호, 노나? 불어봐 호. 호. 아 어, 가까이 가서 불어야지 호. <웃음> 아니 비벼야 돼. 어. <웃음> 아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어 된다 된다. 봐봐 대지 치... 고 있지. 음? 오 진짜다. 음. 짱이지? 그리고 눈덩이도 한번 던져봐. 이렇게 막어 이렇게 진짜 눈 던지는 것처럼 보여? 자 이렇게 눈도 쌓일 수 있고. 음 쫄러 가볼까? 이번에 한번 동굴로 가보자. 자. 아, 진짜 어? 현실 같지? 응? 네, 음 그치? 이렇게 눈 부셔도 되고 그리고 TNT 한번 터뜨려 보자 자 TNT 한번 터뜨려 보자 아빠 <웃음> 현실에서는 <웃음> 폭발류반안 되는 데요? 아니야 어때 어때? 오, 오 짱이지? 자 그냥... 그리고 오! 이렇게 녹았어 또 눈이 아슬아슬하게 녹아버렸어 어떻게 이렇게 허공에 떠 있을 수 있죠? <웃음> 이거 봐봐 얘들아 얼음 봐봐 얼음 진짜 리얼 그치? 짱이지? 자 그리고 미아는 요즘 샤워를 너무 안한것 같아 내가 좀 샤워 좀 시켜줄게 맞아요 마지막으로 오빠가 쓰는 걸본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내가 시원하게 샤워 시켜줄게 미아 준비됐어? 네. 좋아 좋아. 간다. 자 간다 간다. 위에 섰 봐. 오. 이건 뭐지? 오. 와. 와. 오리 얼굴 얼굴에 물물방 올라갔어. <웃음> 응, 움직여봐 움직여봐. 오. 어, 움직여봐, 오. 움직여봐 움직여봐 움직여봐. 오 흘러 내려. 와. 발로 찰수 있다. 찰칵해? 수... 오. 천방, 천방? 자, 이것도 한번 밀칠 수 있어. 오. 오. 오 신기하지? 어? 땅이지? 땅이에요. 음 진짜 현실이지? 예 네. 그래? 자, 얘들아, 현실 바다야. 한번 뛰어들어 볼까? 오. 와, 바다 엄청 깊어. 우와, 너무 와. 깊어요. 와. 여기 이거 봐봐, 이거. 이거 한번 밀쳐봐. 여기기여기 오기. 오기. 기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오기. 맞아요? <웃음> 이래도 합니다. <웃음> 레전드네. <웃음> 어쨌든, 집에 가자 들아 예. 네. 음. 가자 가 사장님 음. 확실히 아이들이 믿은 거 같아요 계속 리얼한 가족 상황극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음, 다행이구만 구독자 100만 가자 음. 음. 뭐.. 음. 아빠 엄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어.. 어.. 아, 아니야 엄마랑 아빠랑 어, 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지 그렇지 여보 아이.. 그럼요 아 여보, 아 벌써 시,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 아니, 얘들아 너희도 빨리 자. 시간이 늦었어. 응응. 아. 금양이 음, 음. 주무시오. 응 음, 음, 음. 얼른 올라가. 아 진짜. 난 엄마 아빠가 가짜인 줄 알았잖아. 진짜 오빠는 상상력도 풍부하다. 휴. <웃음> 다행이야. 여러분들 <웃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웃음> 영. 상 아빠, 누구랑 이야기해요? <웃음> <웃음> <웃음>